어, 이거 사업총장님 이거 지금 순서지를 나주야 돼요. 가분 순서지는 나눠주야 돼요. 지요야 뭐하시는 분이세요? 예? 네. 네. 뭐하시는 뭐 촬영하는 거예요? 예. 네. 무슨 촬영이요? 아저 부정선거 시작. 아, 네네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맞는 거죠? 부정선거 맞죠? 부정선거 맞죠? 네. 네. 8차 국가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연은 8차... 일대까지의 감사원 감상... 기자회견을 개최해 ...도 송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나라의 중앙부 승관이나 더불어민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병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대부분 극단적인 종목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로남물 박박파 시고 자로 기울어진 판결을 알것이라다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반전되면서 영향 되었던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 바로 성기 여러분, 좌우를 떠나 또 여야 전파를 떠나서 이러한 천재 비문에 국가적인 부정 폭폐인 부정 선선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주사파가 아 악한 정치 세력들에게 완전 전파를 허락하여 중국 시민들이나 북한 김정은 같은 국제적권을 주는시킬 것이며 그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을 공발 당하고 북한 이나 중국과 같은 국제 권력에 억압을 받는 조용한 삶을 살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안한 공식을 잃고 우리의 자녀들과 정자들과 사자유를 신성인의 정신을 본받아서 상하좌우지기에연연하지 마시고 명명도 명백하게 수사하여 생활원체로 진출을 직전인 대한민국 번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귀해청에 달려있습니다. 귀해시청에 공간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11월 30일 국가 바로세우기 연한김명신 경조의 저기요. 우방대 이산산 이산산 체제 이 법을 위반한 어, 규칙은요 이거는 양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선관위도 중앙선관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관 대법원 공기선거법 268조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도록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4월 15일 지방 4.15 지방 그 총선에서 지금 126개 선거구에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내 판결을 8개,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나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 그 선거 공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법을 위법하고 있고 또.